인트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이드 권승관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외국인 친구들이 왔을 때 한국에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마카오에서 온 외국인 친구 리아입니다 <웃음> 이 친구는 마카오에서 왔고요 네 얼마 전에 왔습니다 광주에서 왔어요 오빠가 고기를 사준다고 그래서 5시간 반동안 왔습니다 네 고기만 먹고 내려갈 거예요 네. <웃음> 진짜로 이 친구가 정말 잘 먹거든요 여자라고 여자로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잘 먹는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아 그리고 누군가요? 저는 리아 언니의 마카오 룸메이트였던 외국인 친구입니다 네 외국인들이랑 한번 밥 먹으러 가볼게요 가보시죠 연예인들 많이 왔었어 자 일단 좀 시킬게 오빠가 쏘는 거예요? 아네 쏴야지 그러면 광주에서 <웃음> 올라왔는데요 비싼 거 사주세요 비싼 거? <웃음> 아 여기 다 한우예요? 어, 여기 한우 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삼겹살이 진짜 맛있어 아 진짜? 알아서 시킨다 제가 주문할게요 네. 비싼 거 살치살 이런 거자 <웃음> 여기 맞아요? 특산 갈비하고요 안창살하고요 살. 살치살하고요 살. 그리고 우설 하나 주세요 삼겹살 하나 주시고 왜? No. 진짜 이렇게 비싼 거 사준다고? 방주에서 올라왔는데. 아 이거 먹고 장기 팔려 가는 거 아니야? <웃음> 어떻게 알아? <웃음> <웃음> 좀더 먹어보고 솔직히 말이죠, 솔직히. <웃음> 아, 네. A few moments later. 원래 레몬을 짜는 거예요? 네. 찻치사라고 안창이 나왔습니다. 음 식감이 약간 혀 먹는 느낌이야. 혹시 그런 말 하도 어 어떻게... <웃음> 약간 그혀 미끌미끌한 튀김에서 한번 시켜 본 거야.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. 그지. 혀 먹는 거 같지. <웃음> 진짜 약간 혀 먹는 느낌이 나지. <웃음> 근데 되게, 먹어봐. 되게 어. 육즙이 확 나와 그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역시 비싼 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지 진짜 맛있어요 광주에도 소고기 있어? <웃음> <웃음>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소고기 맛집 있냐고 근데 나는 솔직히 어 왜? 진짜 왜? 맛있다 맛있어? 음, 이게 더 부드럽다 이게 더 부드러워? 음. 부드러운 건 아깝게 이게 조금 더부드러운거 같은데 이게... 육즙! 육즙 썰어 이거 네. 가끔 이제 싱가포르 손님하고 뭐 대만 손님, 중국 손님 데리고 오거든? 한국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냐 그러면 다 여기라 그래 진짜 근데 내가 데리고 오는 거지 손님들을 음. 외국 손님들이 한국 와가지고 음.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고기 어디서 먹어 맛있냐 이 질문이 아, 제일 많아 사실 손님들 먹고 맛있다고 그러면 반응도 좋고 가이다신임도 가고 약간 워터쇼 추천해주는 느낌이네 어 저는 네. 무조건 좋아하는 그죠요아 괜찮으세요? 아, 아 진짜, 진짜 맛있어요 기다가네 맛있어. 된장찌개 안에 누룽지 그 들어있는 거아 감사합니다 아. 어, 오빠가 말했던 삼겹살이 이거예요? 어. 독샷, 클로저? 클로저? 어디한번 응. 먹는 거. 먹는 거. <웃음> 뜨겁네 진짜로. <웃음> 일단 두께가 진짜 마음에 들고 다른 일반적인 삼겹살집보다 육즙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큰게 들어가? <웃음> 와우. 오, 넣었어, 넣었어. 오, <웃음> 오 고기 봐. 저 이제 배고파졌어요. 이제 배고파졌어? 그럼 이때까지 뭐 먹었냐? 에피타이저 <웃음> 안 아, 예. 안녕하세요 저는 야키니쿠 명동 사장 조우찬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아버지 때부터 2대째 27년째 내려오는 가게고요 나중에 또 혹시 이 유튜브 보고 찾아주신다면 누룽지탕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안에서 총평 얘기하기에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솔직히 어땠어요? 솔직히 솔직히 저는 세 번째 먹은 소고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소고기는 다 맛있었는데 소, 혀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조금 먹기가 없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국어어한어 맛있었어요 <웃음> 아, 제가 여기 밑에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소고기라서 한우라서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진짜 가끔씩 이렇게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여기 와서 먹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가이드 권승관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